어머 안녕하세요 이거는 무슨 꼬리이신가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트 꼬리랍니다 안녕하세요 어? 어 위험 다투 누워 팡 다투 일로와 일로와 귀총도 하게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이뻐 이쪽 귀에 세정액 넣을게요 자뭐넣은지 보이시죠? 살짝 차가울 수 있어요 살짝 불편해요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마사지해 드릴게요 <웃음> 거기 대기손님들 사우스 마시고 요 오! 귀가 깨끗하시네요 고객님 평소에 귀 관리 되게 잘하고 계신가보다 귀가 엄청 깨끗하시네요 마지막으로 세균을 죽이는 LED 서비스를 해드릴게요어떻게요귀쪽 음, 이렇게 음, 이렇게 10분 동안 있어주면 돼요 해탈한 눈빛 치우시고요, 세요 <놀람> <놀람> 아우 야 별거 아니야 어 와... 와... 와... 와... 정 와... 와... 와... 와... 와... 와... 다 와... 와... 와... 넌 했잖아, 우리 가봐. 너무 좋은 신었어, 요들아 일로 와봐. 응? 어디 갔으면 돼? Nope. 어, 이렇게 맛있게 생긴 걸 어떤 맛인지가 먹을 수 있을까? 저리가 음,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저기. 아이, 잘했어. 먹어. 하여튼, 너는 했잖아, 우 Nope. <웃음> <웃음> 눈치게임 아. 하는. 나 눈치게임 하는 거야. 뭐, 홀치지 다 됐어? 일로와. 일와 아! 오늘랑배터이면 나중에 안한 걸로. 너무 피곤하다. <웃음> 코로나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. 피곤하네요 다음번에는 어? 배터이만 하겠어 그럼 안녕